여기 1하면될것 오케이, 보 봇! 그 봇! 밀어둬! 어, 보 봇! 내가 갱 돼? 부를 때 이렇게 당겨줄게! 아, 자주 와줘야돼 해보자해보자파이팅 어우, 손에 땀나는 거벗서 어, 아, 말해. 미포! 가쳐. 아, 아 와, 미포 아, 자크 밀어네 미러전. 자크 밀어전이네! 자크 밀어전이네? 자크 에 미포 밀어전! 미포 밀어 오케이 <웃음> 아, 덜덜 오오오오오오 게이가 텔들었거든 일단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들 감안하고 밀어져 근데... 뭐야 잘보자 게이가 아, 이거 미포 해보자. 브러지에 끼면 돼 미포 자, 자크 동선이 여기서 어. 이거 먹고 어. 이거 먹고 어. 블로 먹고 탑 이거 어. 먹고 위로 탑. 바로 나 어. 가거든? 어. 아 블루?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일단 게임. 탑으로 바로 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와드 아, 잘 받고 어. 하나 둘 셋! g m 스 화이팅! 그리고 카던 거기 한번 봐주고. 어. 네, 카던 김업인. 네, 설레드 저거 봐주고. 임베울스 임베울스도 있으니까 해. 내가 시야 봐줌. 그리고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 좋았어. 하나 봐가줄게. 여기 노틸리스. 우리가 여기 가서 좀 하는 건 어때? 별론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잡히면 아, 터져 무슨 소리래 여기서? 갑자기? <웃음> 우리 그랩 챔 없어서 안 돼. 어, 우리는 그랩 챔 있을 때 가는 거야. 확실한 그랩프 있을 때 가는 게 좋아. 응, 그렇지. 우리 다크 리시 안 하니까 미포 일로 올라와 그냥 여기 있어. 우리 시야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실수도 당황하지 마. 어차피 어, 우리, 우리 <웃음> 연습 이벤트잖아. 실수하면 더꿀잼이 <웃음> 왠지 알아? 우리 어차피 이거 재밌음 클 나왔잖아. 클리임 클리 올라가자. 어, 실수하면 몰라. 이렇게 끌든, 이거. 이미 나는 하 클립 나올 것 같아. 저희. 아, 어, 어. 수서 맞은 거. <웃음> 레전드긴 해. 이거 무, 무조건 밀어야 돼, 일단 처음에. 그래야 2렙 먼저 잡을 수 있으니까. 베이가 안 오는데? 어? 베이가, 아, 베이가 왔다. <웃음> 바로 가서 바로 밀까? 왜 저기서 나오지, 베이가가? 아니, 아니야. 이걸 먹는 게, 줄,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탐미야 아, 맞다, 맞다. 저 위쪽에 들어와서 와도 안 막았지? 근데 우리 보였을 거야. 아마 와드는 모르겠다. 때려, 때려. 이거, 이거 계속 먹어야 돼. 제기하면서 '케이' 근접, 근접. 이거 근접 먹어야 돼. 케이. 때려 줘다 어! 위쪽에 박아 위쪽에 박을게 나와은응 이거, 이거까지 먹으면 이렙이야 그렇지! 우리 서, 이, 선이를 먼저 했어 오케이. 라인 압박 밀어, 밀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쭉 자크 동선이 좀 그쪽으로 그몇개 포기하고 캠프를 탑 쪽으로 바로 가서 뛰더라고 오케이, 확인 나는 지금 다 챙기고 가는데 조금 나보다 빨라 그렇지 오이 근접 먹을게. 응. 대포, 대포. 그렇지. 근접. 어. 나탑 종선이 저 멀리 간다니까. 나 로마나, 만화 아낄게. 어, 만화 아껴. 이거 노틸리 잠깐 볼 수도 있어. 약간 좀 소극적이 해도 어? 그래도 당기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 거리 주고. 어, 아, 다막 타로, 타로로 네, 바로 온댔지, 네, 네. 내가? 네, 확인, 확인. 뺍니다. 응.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자크 내려가, 응. 그렇지. 이게 좋아. 괜찮아. 이렇게 살짝 앞으로, 공격각 잡는 중. 자크 여게 네, 자크 확인, 자크 확인. 자크 필요 없나? 한번 내려주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직괜찮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다 섣불리 앞으로 나오면 어차피 나한테 물릴거기 때문에 어, 앞으로 못나올거야 다 아.. 개쇼 이네 아,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이겨 이겨 이겨 때려줘 타 타! 풀타! 아 까비 아.. 씨. 아 이게 안죽네 아 안죽네 풀이나올거요 풀이랑 힐다 빠짐 미포 나 또한 음. 어 그래 견제 좋았어 자, 자크가 자 이제는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먹을 거야 이거 밀어놓고 집 가면 돼 우리 오케이 빨리 밀게 오케이. 자크가 저거 하고 빠르게 집 오거든 집 갈까? 여기 바위게 먹고 있을 수도 있고 한 번만 더 밀자 빵 밀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내가 빠르게 바텀 내려갈 테니까 그쪽 미는 거 봐줄게 나 빨리 밀고 있거든? 근데 스킬이 좀 느려 야지 됐다 집! 집! 집! 집! 아, 집 갈게! 오케이 아이다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어? 지금 자크가 여기 바리게 먹을 수도 있어 내바로 이렇게 뛰어올라와고 저기 있네 바로 먹었어 음. 이... 바다나 살게 어. 인이집 간듯 자크 저거 먹고 이제 아래 캠프 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달리오한테 갑자기 뛸 수도 있는데 아직 자크가 뛸정도는안된거같아 너무 급하게 와서 만화를 좀덜 채서 왔네 나집 갈게 오는 길에 채워줘 괜찮아 근데 어? 라인 계속 밀면 여기서 한번 뛰어도 돼어 여기 와드 밀거야 베리가 텔 탔거든 베리가 텔 빠졌어 어차피 밀리게 되는 라인이야 저거 아나 와드 살돈 없어 일단 제어 와드 여기서 좀만 유지해 뭐, 여기서 좀만 유지 오케이 어. 지금 자크가 아유. 이제 다시 뭐 위로 가서 뭐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갱이 오기 좋은 곳이 아직까지 없지 없지 탑라인? 탑 라인? 탑은 저기 와드 있으니까 조심해 근데 와드 있어도 자크는 뛰어오거든? 알지 음... 아, 그래. 여기 배이가좀 깊게 들어왔거든 저 아, 뒤에서 자크가 받을 수는 없는데집 갔다 근데... 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와드 있네 근데 얘 어, 위에 조심 또집 가는, 가는 집 가는 아니 지금 각 보는 중 밑에서 여기 여기 와드 했을 확률도 여, 여기 계속 가, 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여기 여기 라인 태워 아삼성이 끝하면? 어 어차피 음. 어차피 저기 지금 우리 라인 밀어주길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태워 그냥 어차피 튀어 나올 거야 아 여기서 어갱 가능? 안 되나 지금 거리가 안 되긴 하거든? 아 거리 안 되니까 어디야? 우리가 내가 살짝 여지를 줄게 응. 그냥 바로 아니야. 들어가 나 피반이야 잠깐 내가 보이면 아마 미포가 바로 달려들 거야 어 응. 그럼 그, 그 그때 들어 앞으로 면. 좀 들어가봐 어, 살짝 살짝 나이뿌릴게나 나 간다? 온다 온다 온다 네. 이거라도 잡아 네, 이거라도 잡아 네, 이거 자크 여기있다 자크 못갔나? 아.. 시클 그 뺐기풀 아, 뺐어 일단 더 가면 됐을 거 같은데 괜찮아 달리고 어. 아, 그러니까? 살수 있지? 풀 어, 빼고 풀이풀 타이밍에 와. 용 먹을 풀 수, 풀 수, 수 있나? 용, 피해 용 피해 먹어볼까? 자크가 일로 올라와 일로 내려오거든 크 내려간다 자크 그 한번올래용한번여기서 어, 봐주고 있을게 내가 나 원딜 지금 일단 미.. 아니아니냐 어디 나는? 나 내려가자. 지금 내려가 줄게. 지금 미로 미로 아니, 미로비로. 지금 용이라고? 애반 거 같은데? 아, 야, 그 패스 패스. 어. 지금 용 아니야. 응, 패스. 아, 세포. 어. 세포 지금 저쪽에 풀 누가 빠졌어? 어, 미포 좀 빼. 미포 좀 빼. 없어, 없어. 풀 없어. 끝. 됐어. 다코드, 다코드, 아, 나이 스 괜찮은, 저 그냥 침착하기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잡았어, 잡았어. 아, 잡고 오는 거 봤는데, 일단 저거를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죽인. 아니, 괜찮아, 응. 괜찮아. 어쨌든 원딜 땄으니까 내가, 하긴 내가 하긴 커도 하긴 문제가 하긴 없어. 하긴 내가 커도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아, 왜 이렇게 와드가 많이야. 여기 봤어, 지금. 네. 베이가 패고한 미안. 우리 베이가도 집간데? 다크 바텀이셨음. 지금 저거 다이게볼 거야. 용을 오케이, 칠지 못하겠어. 용칠것 같은데? 상대 노티 왔어 하긴. 이거, 이거 우리 용 생각해보자 미포 없는 타임 봐도 돼용 어, 가보자 미포 견제만 해도 돼 죽진 아, 말고 먹게, 어 건든다 아, 그, 그 안보여 아, 노틸. 노틸 보이는 사람 음, 노틸, 노틸, 노틸. 노, 괜찮은 사람 먹는다 어 먹는다 아저못 어, 쳤음. 이렇게 이 정도 견제하면 못 먹어 가렌비야 아야야 노틸 올라온다 이거 빼야돼 근데 미포도 있으니까 저못 못 먹겠지 방해했지 라인테로 라인태로 용만 괴롭혀 어차피 못먹어 못먹어 여기 와드 풍냐 나 지금 와드가 없어 아 그래? 아, 아, 아, 아 이거 뭐용 내려오지? 트라이 할거 같은데 아, 잠깐. 이거 온다 이거 밀고 온다 민다 민다 이거 욕먹는다 이거 밀고 간다 이거 욕먹는다 아, 욕먹으러 간다 좀서아 좀 아직 아직 시도 안와 근데 베이가가 그속박을 되게 잘 걸어 나 점화 돌아오면 다시 또 공격각 잡는다 곧 있으면 육내리거든 여기 먹고 있는다 어. 자크 본 사람? 자크, 자크 없어 지금 안 보여 자크 여기 아마 한번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여기 자크 자크 조심하고 <목소리> 근데 와드있으니까 근데 와드있어도 달려온다 여기. 자크는 나공 찍었거든? 지금 바텀 네, 찍어도 되지. 살짝 낚시해주고 여기 아이게 때문에 큐각 조심하고 네? 아 여기 시야가 없어서 시야가 들켜가지고 뛰기가 힘들다 집한번 갈게 오케이 미드 한번 와가지고 해도 될것 같거든? 뭘? 게이가? 게이가? 어 그렇지 미바 아, 아, 아파 미바 아파 어 노틸 조심해 노틸 다, 조심해 나 차크가 내려간다 차크 내려간다 차크 내려간다 바텀 바텀 오케이. 상대 미포 아빠 이거 와도돼 나 공있어 나도 와있어 나도 공있어 이거 한번 밀어볼까? 이거 힘들려나? 나 아니 살짝 있어. 당겨봐 미포가 맞어 미포 개피 이거 한번 번... 번... 한 가봐자리다행가 아, 사라짐 미포 개피 또 개피 또 개피, 또 개피. 어 지금 미드로 감아힐 빠짐 힐, 힐 빠짐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와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힐 뺐어 힐 뺐어 자리. 와도 있다 자크 조심해 와도를 이렇게 잘 받아 내가 상대 미포보다 더 세서 이거 공격 가능해 이거 지금 해야돼 근데 밑에 한번 역겜 봐줘야 되거아 이거 상대 미포 개피인데 한번 정글에서 왔. 와... 아... 몰라 근데 잠깐만 이거 어차피 미포 해. 피가 없어서 그렇지! 나이스! 잠깐 거기 이제 자크가 꺼내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밑에 수도 있어. 이거 나. 빠졌으니까 집집집 집집집 집집집집 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 용먹자 용먹자 용용용 용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먹자 용용용 자강 천할게가 이거 고 그리고 니들못 오게 저기 밀고 어, 견제하고 어. 너들견절용먹어돼 자크 자크 바론 앞에 아 저기 앞에 자크 이제 전령 칠 네. 갖고 있거든 저거 식게어 이거 먹고 우리 집 나이스 집하고, 밑에 어 타고도 라인도 꺼라 박히고 있거든 어. 아 꺼라 아, 박히는 건 아닌데 어 조금 아깝네 괜찮고 어, 나 1코어 나왔어. 나돈 났어. 나, 나 음. 1코어 나왔어. 돈 났어. 자신감 좋고. 어, 나 1코어 진 상대보다 지금 돈 났어. 탑은 어때? 탑은 자랑도천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미포는잘 키워줄게. 일단 네, 탑은 이제 다크가 가서 못잡을 네, 수도 있어. 그래서 탑 포기는 안 하고, 바텀을 노릴 텐데, 미드나 미드도 단단해. 지기 싫어. 아, 근데 방금 내가 풀을 좀 거지 같아가지고. 큐, 가 저기 뭐야. 풀이 좀 아까웠어. 어.. 그거 잘못 어. 그 잘못..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와드 이거 먹으러 왔네 여기 와드 왠지 미드 풀거어 지금 조용해서 내가 이쪽 바로 보려고 왔어 우리 바텀 한번 해볼래? 나 이거 한번한번한한 없어 한 이거 없어 나공 있어 나공 있어 나 트라이, 트라이 해도 돼 라인을 밀고 마신거든? 나공 있어 어 때려줘 가볼래? 연기 근데? 좀 해봐봐 잠깐만 근데 베이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숨어있다 분명 여기 숨어있다 베이가 베이가 베이가 잠깐만 아야 빠졌고 이거 먹고 공격 공격 우리 살살 가니까? 빼면 돼 살살 어 오케이, 나이스. 바로 빠졌고 괜찮아, 어. 나 뺐지? 나 지금 빼아대이가풀 어, 뺐어 기다려 기다려 아직 자크동선 아래야 혹시 몰라 아, 바로 그래. 올 수도 있어 아 우리 지금 자크미드 자크미드 어, 자크미드야 봐주고 미드. 탑 가지 않는 이상 나좀 기다려 나나 아나여기 근처에서 봐줄게 나 이로 바로 뛸수 있어 미는 거 이거 도와주면 바로 해볼게 나 공있어 이케 이거 미포 큐각 자리 잘 잡고.. 자크가 지금 안 보여 이거.. 자크.. 자크.. 타크 가능성 있 자크.. 자크.. 여기 있음 이거 노틸 문다? 다크다크 자크.. 자크.. 잡아 자크.. 밑에 밑에 자크.. 자크.. 자크.. 자크.. 자크.. 아 짧았다 어잡데 어, 어, 근데 자크 온다 이제 빼다 자크, 자크, 빼. 빼. 자크 빼 빼빼 나인 빼빼 나자 이게 어? 자크다 야 이러면서 이와 자크 좋았고 <목소리> 이것이 자크입니다 어. 베이가 한번 볼래? 오케이 근 그러면 한번 그 위협갱 가지 뭐아 여기 와드 있네 한번 겁줘 한번 겁줘 탑 집중할게 돈 많아. 지금 여기 위에 와을 베이가 집간 것 같거든. 오케이. Okay. 아돈나떨려서손 괜찮아. 우리가 비교 확인 우리가 잘 살려. <웃음> 자 좋아 좋아. 어. 탑 테리지 그거 타고 가서 저 라인 박히는 거. 아 잠깐만. 아나테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 정도, 정도, 정도. 어, 어, 어, 걸어가. 어 걸어가. 상대 다크 동사 안는 사람. 지금은 안 보이는데, 모르겠다. 대각어 아래에 있어. 아, 먹었으니까, 위쪽에. 이거, 바텀 계속 찔러줄 생각일 거야, 아마. 근데, 이거. 내가, 탑일 때는 살려야 돼, 알겠지? 지금 역갱 못 봐주니까. 막, 막 들어가는 건 위험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도 와드도 바뀌었으니까. 이거 먹고, 아래 땅손으로 갈게. 이거 살짝. 탑은 어차피 자강도천이라서 냅두면 돼. 아. <웃음> 오케이. <웃음> 잘 이거 가지 어, 말고, 갔다 지금. 괜찮아. 이거 와드 같이 집어, 이거.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어 자크 왔어 여기, 여기? 자크 자크 확인 나나 있거든? 어, 어 우리 글공도 있을크 어. 어. 자크, 자크, 자크, 자크 여기 있거든? 여기? 웬만하면 궁 보세다 써줘 어어 어, 좋아 어차피 보세다 써야돼 아, 힘실어도 지금 내가 더 세. 잘하고 있어 지금 음, 저게 음... 어차피 천천히 밀거야 우리 자크거리가 어, 아니야. 우리랑 시야 작업이 비슷해 그래서 너무 걱정 안해 해볼... 어. 이거 자크 갱만 조심하면 우리 충분히 가자 미드. 미드~! 응. 자크 미드~! 살수 있지? 미드 하긴 침착하게 어.. 침착하게 어.. 안 가고 음. 렇어 침착하게 안가 탱탱해서 안 와야 돼 자크 갱은 아마 우리가 제일 취약해서 아마, 아마.. 나 아무것도 안 뺐거든? 나는 지금 와도 어. 살수 있어 내가 지금 가서 잡을 수 있는 건 미드 바텀인데 우와, 없어, 저기서는 이거.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바텀 밖에 없어 바텀 밖에 없어 어 우리가 조심하면 이거... 돼 어, 이거 지금 나궁 있어. 어, 기다려, 기다려. 얘는 지금 안 보이거든? 가가지고. 야, 여기, 여기 와드. 응. 탑만 조심하면 돼. 여기 어차피 제 갱을 못 가. 네. 내가 이렇게 대놓고 걸어다녀도. 네, 노틸, 노틸 위치 본다. 자크 근처에 있나보다. 나이 어. 근처에 있을게, 나도. 나 왜냐면 여기서 바위기 나온 거 먹을 거거든. 나 진로 어, 그래. 가야 다오이 어. 어차피 밀릴 라인이야. 좀 기다려. 기다릴게. 조금 나 손해봐도. 손내봐도 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 손해봐도, 이거 내가 먼저 물면 분명 어디서 자크 뛰어들 거야. 나궁 어, 있으니까. 가로, 버튼 쪽에 있을게. 미파 아파. 온다, 온다. 그럴 줄 알았어. 미포커, 미포커, 미포커. 미포 커, 미포 커, 미포 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포 커. 바로 원딜 물어서 뺐어. 이것도 다 용, 자 이것도 용각. 갈리, 갈리오, 갈리오 바로 밀어. 뭐? 바로 밀어. 그 라인 추좀 해. 어, 갈리오 음, 밀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와드 좀 지워줘, 누가. 내가 칠을게 내가 손에 먹어. 내가 꺼내서 먹어. 어이, 거, 잠깐만, 이거 치고. 그냥 치고 있을게, 그럼. 나믿으 어. 일로. 이거, 바크가 뛰어서 또깔렸어 일로, 일로, 일로. 없...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바깥에, 바깥에 시야 좀. 저쪽, 저쪽 바깥 와드 좀. 지금 와드가 없어. 뗀단 말이야, 바크가 어. 저렇게. 들어오면 뒤지는데 어. 빼, 빼, 빼, 빼서 먹어. 어, 빼서 먹자. 나와, 나와, 나와. 지금 완전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나와서, 일로를, 나와, 나와. 믿고 이쪽으로 가이 빼, 빼, 나와, 어 아, 아 오케이. 어차피 못먹어 이거 뺏어 붙잡다 올게 나돈 많아서 아 우리 집 한번 그리고 번. 그 라인 밀고 블루 먹을수 있으면 블루 먹으러 와아나 지금 갈게 좋아 아. 좋아 좋아 오 오기 편하다 밖에서 나이스 이거 하지 말고 나 대검 두개야 존나 세하나 <웃음> 진짜 대검 깡팔인. 대검 두개일코야가 없어 배우. 지금 여기 지금 바텀이 여기서 와드 작업 저기는 네. 절대로 먼저 밀진 않을 거야. 아까부터 계속 어, 갱당해서 어, 미는데 무서워서 안밀 거야. 자크 여기 왔거든. 예. 어. 음. 어차피 그냥 우리는 탑 개행이 안 돼. 괜찮아. 그리고 미드도딴딴네 여기 와들. 여기 와들. 풀잘 당겼어. 이거 이거 개가 줘도 돼. 나공 있어. 어디 와드 막았어,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재워가세요. 여기 여기 조심해. 여기 조심. 같이 지워주고. 그렇 와드 위에 살짝 박을게. 그리고 나 이제 지금 밑동선으로 갈 거거든? 아니, 이거 와드 놓지 까 바텀은 조금, 와드 작업하고 있으면 되고. 음. 그리고 탑은 가도 못 잡고. 바텀 한번 볼래? 바텀 안 보임 지금. 18분 전령? 의미 있을까? 아, 밑에 없겠구나. 있어! 노틸! 노틸! 하, 아래!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거기 와드 받고 내가 이거 수정 더 터뜨릴까거든? 와드 바꿔 어차피 모드 없애, 모드 없애 아, 또이 너무 좋았어 어, 아, 이또 먹네? 아, 이거 그냥 잡자, 잡자, 잡자 얘 잡자 나 달려! 마우카이 합류! 내려갔나! 베이가 올라간다! 베이가 더 올라가! 저거, 저거까지 가랭까지 잡을 수 있어 알았지. 잡을래 응, 잡을 수 있어, 나 이거 돌아와서 뒤에 베이가 조.. 아 내려간다 베이가 내려간다 이거 이거 이제 이제 여기서 살리면 돼 이제 베이 가도 안 올라오네 아, 어안 올라와, 올라와. 탑 같이 밀어줄까? 밀수 있으면 탑 밀고 탑 밀어줘 탑 밀어줘 어, 탑 같이 밀고 이거 태울까? 빠르게 먹고 빠르게 먹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언니? 이거 이렇게 일단 밀어봐 일단 아, 나 만화 없어서집한번 갔다 와 어, 어, 이렇게 밀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이제 바로 집까지 뭐 때로 집까지 위에 이거 좀 기다려 잠깐만, 나 미드 막아주러 갈게.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 전령 좀 아깝긴 한데. 이거 살짝, 내가. 전령을 잘 챙기네? 우리, 이거 라인, 당기다. 어, 다리... 아니야, 아니야, 밀어야 돼. 이거 나간다. 문다, 문다. 이거 섣불리 못 문다, 또. 아! 두번막았어 아, 오케이, 잘했어. 아, 자크 아, 내려온다. 너, 너, 라인 아, 밀려서. 내려오는 어, 자크 내려오는 거 확인. 자크 내려오는 거 확인. 여기 와드 찍을 거야? 아, 어, 파이트빠짐 응, 응. 아, 이때 집 갔다 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한 미안아, 늦었으니까. 늦었니 어? 미드 쪽에 크 있다. 어. 어. 다크 아, 어. 아 레드. 아, 나아나죽없구나 미안해. 아, 베이가가 보 이거는? 베이가 텔스 본다. 텔스 본다. 피 가서 나 이제 용 정비하고 쓰기 글 쪽이야. 어, 풀 빠짐. 때리자. 빠짐. 다른 탈 아, 빠짐 이포랑 나랑 싸우면 안돼 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 우리 완전 잘하고 있어 괜찮. 잠깐만 시야 작업할게 노틸 조심해 오케이. 자크 아 근데 전령을 내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진짜 다 먹고 있네 진짜 조용하면 맞네. 전령 먹고 있어. 우리 와드 바론의 와드 내가 받을게 이거 조금만 밀자 어. 내가, 내가 받을게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받을게 내가 내가 게 근데 저 지금 왜냐면 지금 강가시야 쟤네가 다 먹... 아집 갔다 와도 돼? 어. 집 가자 내가 내려오면서 여기 용 앞에 와드 해줄게 1분 남았으니까 여기 와드 해야돼 여기. 어나 이제 나는 집까면안 되고 나 이제 굽 아, 나왔거든? 와 노틸 또 시야 작업하러. 지금 노티 로빈갈 수도 있음 지금 음노틸티안 보여. 용쪽에 시야 작업. 예, 여기, 오, 오, 나 간다 여기, 가까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노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기 여기... 아기여돼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연까지 챙겨 어, 그리고 빨리 라인 밀어 다텀 일단 시야작업 여기까지만 하고 어, 상대가 이거 봐봐 시야작업을 너 먼저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어. 못한게 아 나비야 미포다. 오늘 왜이렇게 말이, <웃음> 말이 많아 너무 좋아 말이 <웃음> 많아 너무 좋아? 말아 진짜 다구저크가 아, 뛰어와서 먹을거든 위포 올라와! 위포 올라와! 어, 자크 뛰어와도 상관없어 욕먹을거야? 어나나나나좀 봐도 나좀 봐도 세명세명 여기 여기 잡으면 돼여 여기 갈력 궁 돌았네 나궁 있거든 응 갈력 궁 돌았고 그리고 오파이 뭐, 어 바로 저기서 텔 탄다 싶으면 일로 Hospital.. 같이 텔타나텔 나는... 없어 둘다텔 없어 둘다둘다텔 없어 아니야 가렌 텔 있어 가렌 텔 없어 아까 빠졌어 당겼었어 오케이 어 가렌 텔 없어 빠졌어 상대 베이가는 어디 있어 이거 먹을게 이거 와도 좀지워주고 괜찮아 대놓고 그렇지 시야먹고 미포, 미포 올라온다 미포 바로 밑에 미포 여기서 궁 써서 놀수있을 그냥 시야 싸움 하면 돼 우리 이거 먼저 쳐서 막 손에 안 봐도 되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거 꺼내가지고 한번 먹어볼래? 가보자 어 우리 네명이고 저기 이거, 어, 어, 어, 아니면... 저 어디야 아니면... 꺼내서 로내서 이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로 나와 분명히 궁 쓴다 궁쓸 가꾼다 저거 일단 시도해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칠게. 자크 위쪽 자크 위쪽 확인 저거 자크 뛰거든 분명히? 괜찮아 이거 먹어! 저거 자크는 마크 좀 해줘 내가 마크 할게 잠깐 여기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렇지 나 빼고 빼면 돼 진짜 빨리 빼면 돼아 어, 이거 어, 미포궁 잘 들어 빼빼빼 뺀다 빼빼빼빼 그냥 봐아 이거 미포궁이 너무 잘 들어갔어 아 이거 아, 동시에 아, 는데대 궁이 겹치니까 아 헷갈렸어? 아... 아 초식의 모습 아, 아 우리 용먹었으면 됐어 방금 용 먹었어, 용 네. 자크가 궁으로 너무 잘 들어왔잖아 응. 궁 들어왔는데 그때 궁으로 우리 바로 스턴 걸리자마자 미퍼가 아, 궁으로 똑같이 써줬거든 너무 응. 아쉽다. 아 내가 그 자크가 내를, 나를 잡아서 아 그냥 풀 써서 빼라고 할까? 너무 각이 보였긴 한데 굳이 안 싸워주고 빼서 우리가 이득이었거든 어 방금 뺐어야 했는데 어, 내가 걸리고 이거 라인 봐줘야 되는데. 야, 미드 우리 수합할까? 지금 싸우기 좀 힘들 거야. 일단 된다. 더. 어안 아, 되겠다, 어, 되겠다. 지금 좀만 더 싸울게. 오케이 오케이. 나돈 많아서 집 갔다가 복귀할게. 오케이. 역시 자크 경계해야 될 대상이야. 자크 타. 여기 자크 탑 쪽에 있어. 나도 지금이다. 내거 맛있게 먹었네. 아, 야무지게 먹었네. 아쉽다. 쭉 밀어 쭉 밀어 그냥 자크 그 아래쪽이야 내가 탑 저거 같이 밀었으니까 저거 빨리 내가 라인 먹어줄게 응응응나걸러 음, 음, 음. 가는 중아씨 근데 내꺼 미포가 먹었는데 자. 아 미드 밀고 싶다. 우리도 라인 밀긴 밀어야 되는데 내가 아예 갱 조심하고 탑에서 같이 라인을 밀까? 그냥 이거 템이 우리가 조금 딸려 미포 어 알아 알아 응. 아 미포 존나 세졌어 큰른나야 그것때문에 나 여기서 바이기 먹는다? 어, 여기 뭐 보이면 바로 와줘야돼? 어이 응? 가는 중 와줘. 아.. 다 얘네 얘네 라인 밀어 이거 계속 봐줘야돼 바바버텀 들어간다! 여기 잠깐 잡아 잡아 잡아 틀 빠졌고 괜찮아 어 그냥 침착해침착 뒤면 빼빼빼 천천히 빼면 돼 우리 둘들 못 잡아 음. 자크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이포 품 아, 없을 텐데. 일로 미드 밀자. 아, 미드 밀자, 아, 미드 아. 밀자. 어 미드 쭉 밀어 미드 밀어. 라인 오면 밀어야 된다. <웃음> 라인 라인, 라인, 어딨어? 아, 라인 어디 뒤에. 있어? 아난저 뒤에. 어 위에 올라가면 척하고. 뭐야 있어? 이포 존나 강해서 견제 들어옴. 미드 밀자. 음. 오케이. 같이 밀어 밀게. 이거 보다주면 나 강해. 아니 바텀 아직 기다려. 자크 어디 갔어? 자크 미드. 밀... 노틸 어? 거리 주심. 그냥 커지거리도 빠르게 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길 아, 수 뭐, 있어, 괜찮아. 바크 여기 딴안들리지 안들리지. 둘다 빼고, 막둘다 딴딴해서 어 괜찮아. 열심히. 아, 근데 라인, 데 포라인. 만화 좀 아끼고. 오케이, 빼자. 그래. 압박 해주고. 어차피 이때. 빼자. 빼자 방카시아 있고. 나 아까 풀 빠졌으니까. 렌즈가 없네. 어, 잠깐만. 여 어디? 자크 어디있냐? 그러니까. 자크 모르겠어 자크 다이브 할 수도 있거든? 조심해야겠다 이거 당기면서 먹을게 어 우리 이제 자크를 좀 조심해야돼 이거.. 이거 보시 와줘서 한번더 밀어야 돼 이거 우리가 그다가 여기, 아, 여기 그... 하나 가자 한번 어, 밀까? 한 번. 바텀 밀까 이번에? 사라졌어 잠깐만 바텀 밀 라인 여기 왔대 여기 여기 아까 어, 아, 밀어 올라가는데? 나 어. 아, 궁이 있거든 어... 어 여기, 있어, 여기, 거, 여기, 자크. 여기 자크 여기 자크 위아래 둘다 있네 응. 아, 나랑 계속 와드싸움 여기서 계속 하고 있어 마오카이 궁 빠짐 야 자크가 음, 저는데 안쪽에서 뛰어오는게 달려오는게 궁이야? 베이가 여기? 어, 궁 아닌데 그 궁할때 모션을 바꾸. 어렵다 궁이 나 아직 뭔지 모르겠어 뭐? 자크? 응 폴짝폴짝 폴짝 응. 뛰는거 띄는건는궁 아, 아니고 궁이야? 어 블루 내가 먹는다 그냥 이거 라인 살표정 애매한데 조금 밀고 있으니까 나 지금 어디서 어떻게 2등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미, 미스가 1차가 밀렸는데도 상대가 아, 안 아무것도 안해 해. 그니까 용 타임 또용용용용용용 본다 얘 저기 바로 는 시야 있으니까 어용 본다 우리가 용 챙기다가 위쪽을 너무 놓치거든? 어 근데 이거 먹으면 우리 이거 사용이야 집 갔다 오고 싶은데 집 갔다 오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집 갔다 와도 돼 빨리 갔다 와도 돼. 갔다 와도 돼 잠깐만, 근데 빨리다. 바텀 너무 따고, 싶잖 아이고, 어, 바텀 가 원래 명 우리 다 같이 가자. 어, 내가 달려가지면 봐봐. 야, 다크 여기 있어. 네명려다 아. 좀. 아, 감? 노티만 어, 잡아. 와들어도 돼. 역시. 다크도 어. 자신감 넘치게 들어오대얘 하나 잡으면 돼. 다크 왔도안그 어, 이제 빼지, 빠지면 돼, 우리. 오, 안 어. 안안 근데 자. 자크가 지금 살아있거든? 어딜 계속 나와 미포 어, 미포 잘하고 있어 어 그리고 스윙 좀 빠지고 나이스 대학 아 좋아 좋아 야 이거 미드 밀자아 그냥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어 밀어 이제 미드 봐나 아, 아, 없으니까 일단 미, 이득 봐 밀고 아 용, 용, 용부터, 용부터 먹자 용. 용부터 집중 용부터, 용부터. 용부터 먹자 이 있는 사 용부터 다 먹자 일단 황제 아, 어, 없으니까 괜찮을까? 아, 잠깐만 이거 어 지금 미드도 어차피 안빠어박고 있으니까 용 먹어 용 빨리 빨리 먹자 또 어차피 맞다. 자크 못 먹어. 어, 아, 우리 아, 이거 무조건 우리 거야무조 어, 15초. 15초. 어. 야 먹어. 맞지. 그렇지. 갔다 어, 아, 아, 먹 내가 미드 라인 아, 보고 있을게.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미드 태안 타게 보고 있을게. 이거. 어, 제압먹제 제압 먹어서 다시 떼줬어. 이거 바텀 타워 터질까했어? 길 2. 미. 바램비야. 이거 바텀 타워 밀린다. 어, 바텀 받아하지 그럼 나 미드 가고 있었는데. 아 바텀 괜찮아. 이거 밀도돼 아니야, 아니야. 안, 안 되네? 밀려. 안 터질 것 같다. 일단 내가 봤던 갈까? 나 이제 미드 갈까? 일단 이거 마저 지켜봐. 저거 마저 밀러 오는데, 우리 커버하면 되고. 어, 오아 어, 방금 도왔다. 다 오는 거. 응, 응. 우리, 우리, 우리 지금 요거 그래. 아까... 존나 쎄거든미포 어, 존나 쎄거든 지금. 지금 우리 하염용 영어 먹은 거 알아? 우리 네개용다 챙겼어요. 어, 네개용다 챙겼어. 장로 먹으면 아, 이기는 거. 야 완전, 거야. 완전 저음. 이거 가로시한게 오케이 가리야. 자크 어디아 자크 죽었구나 아니야 자크, 살아 있어. 자크 살아있어 아, 아, 살아있다고? 아 미폼이야 미폼이야 그 아, 자크 확크 미폼 야 조심 어 아, 자크, 자크 천천히 올라가자. 빼고 그야겠다 천천히 빼면 안죽어 그리고 우리 리드 밀자 아 겁나 챙기네 안 좋아, 보이사안 좋아, 마우시시안죽으니까 갈리오 제발 미드 나랑 같이 밀. 자 그렇지. 보도픈 아, 나이스. 뭔 먼저 나이 밀었어? 클리어. 위아, 어. 미드 갈게. 이거 밀어 그냥. 여기 어, 시야 잡으면서 나이스. 가야 돼. 우리 미드 잠크 내려가. 아. 잠크 어. 그 어디서 뛸려나 아, 잠깐만 이거 붙이려야될것 같은데? 바크. 아 그거 그거 줘도 돼 그냥. 잠깐. 저, 저 올영에 있어. 갔어 갔어 우리, 우리 그냥 이거 우리 할거 하는거야 내려가으면 손잡고 필요가 있어 다크 블루 먹고 있거든? 같이 미드 밀어 미거 뭐야? 근데 저... 우리, 우리도 우 타워 줘. 이거 미드 밀어 이거 미드 미러. 어, 밀어 어? 밀 그냥 이거 어, 미러, 우리도 야, 미드 밀어 다폰 타미 밀려 그냥 밀어 로 올라온다 노틸 밑 올라와 노틸 어. 올라와 어차피 밀지 못해 차피 불러야지 노틸 온다 노티온 온다 왼쪽에 노틸 어, 여기 온다 밀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 괜찮 겁먹지마 노틸 겁먹지마 괜찮아 주변에 딜러 없으면 노틸 괜찮아 지금 바로 쪽에 자크 가는데. 있었다 자크 확인 파텔 있음 궁 3초 이거 쭉 밀어 쭉쭉 쭉 밀자 밀든 이거 밀자. 밀고 바텀 다시 밀어야 돼 음. 이제 여기 여기밖에 가렌, 없으니까 가렌 내려가 집다 이제 빼서 그냥 이정도 박아놨으면 빼고 파톰 라인 정리하는게 낫겠다. 응. 가렌들 자꾸 자크. 놀랐으니까. 본라인 갈게. 조심해. 음. 응. 미드가 왜피안 빌리냐? 그니까 이제 근데 라인 가면은 이제 끝날 듯. 나 좋냐 갈게. 미야. 음, 나 궁수나 네. 뒤질 수도 있을 거 같아. 그. 가렌이 그냥 거기 있어. 아, 어, 나이스. 나버스랑 아, 그 어. 같이 온다. 영웅이. 내가 도와주러 갈게 처, 침착하게 빼어 침착하게 빼나 아, 없어? 침착하면 돼 침착해 안 죽어 존나 간단해 어안 죽어 존나 좋아, 간단해 나 이렇게 직가면 삼코 어, 이러면 돼 직가... 그냥 어차피 둘다못 잡은데? 여기 명인데 혹시 올수 있나? 안 되나? 어잘 어, 뺐어 잘 뺐어 우리도 상밀잖 우리 미음 무너진다 우리 미음 무너진다 미드 뭐하는데 지금? 지금 3명 아상 밀렸네 네 언제 밀었냐? 아, 아까 밀었어 지금 밀었어 이거 집 앞에 2차 타고 막아 이거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문이 지금 맞아, 이상해지는... 우리 말리는데? 막아. 우리 미드 막아야 돼 근데 아까 탑은 어차피 안 죽은 거라서 괜찮았는데 아 야, 이거.. 미드 라인을 줄이. 가야 되나? 이거, 이거 우리 탑이 계속 라인 돌면서 포탑을 깨야 되나? 이제 탑 그거 1차에 밀었으니까 어. 라인 받아먹기만 하면 되고 이제 합류해서 같이 밀자 준 거. 네네 나 지금 미드 내려가 그러면? 어 좋아 그리고 이제 내려갈게 어. 아 역시 다큰! 여기 다큰! 어 발견? 우리 보빠 봐 우리 보빠 줘 근데 가렌도 내려서 어차피 못 잡거든? 우리 보내 탑 부서져 우리 보탑 지켜야 돼 보탑 아 갈리오 여기 그냥 먹어줘 괜찮아 어 나도 집에, 갈게. 나도 집에 좀 갔다 올게 저기 운영한다 바론 굴려야 돼 얘들아 우리 바론 씨야 하나도 없네 다 지웠네 베이가 레벨 17이네 아 잠깐만 갈리오 궁 몇천 남았어? 탑 갈릴게 아, 에. Okay. 코포탄 아, 빌렸다. 받아먹고 미드 합류. 이거 보세요. 계속 지켜줘. 이거 몸 든, 아, 이거 양쪽에 빌자. 하고 빌자. 이거 밀어. 어보 이거 가둬야 될거 같아. 볼 라인 지금 안 보이니까 한 번만 더 밀어 라인. 음, 잘 밀었고. 이 라인 밀고 어, 이거 한 와. 번만 더 밀어. 받아 먹고 미드 합류. <웃음> 에이 <웃음> 어, 진짜. <웃음> 레전드다 템. <웃음> 어, 좋았다. 아, 아이씨, 미포궁에 다 터졌어. 미포 봐야돼. 아, 아, 예. 마오카이가 테일 주지 방금. 테일콜 아, 내가 안 했다. 미안해. 아, 못 아, 나 사갔어, 괜찮아 나 사갔어, 아. 쟤네가. 그냥 쭉 빼면 아, 안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어. 아. 큰일 났다. 아, 잠깐만. 우리 잘들버렸어 그래. 방금. 아깝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싸우미 아, 저 4대5라서 그래 아니, 그리고 어 4대5였어 어, 미안해 미안해 아괜찮아아니 어. 미안할거 없어 우리 아, 나도 텔아 펠... 내가 오더 해줬어야됐네 미드 막으면 돼어 미드 막을게 궁 쓰지마 어 아, 써야될려나? 쓸다 잠깐만 나 죽는다 잠깐만 나 빼.. 나, 나 막아줘 어 됐어 됐어 어자 <웃음> 귀여워 어 작아진 것봐 장로.. 쟤네 아, 장로 먹는다 혹시 탑 그거 공쓸때 내가 공쓸때 같이 깔아 도 돼. 나 이제 공 나왔거든. 얘네 장로 간다. 장로. 어, 여기 시야 잡고 있네. 어. 우리 다 정비했으니까 괜찮아. 저쪽 장로, 지금 정비, 정비 그리고 라인 밀고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어, 이거 밀고 집 먹어야 가면... 돼. 아, 집 가도 돼. 뒤에서 먹으면 되니까. 우리 장로 가야 된다. 어. 장로 뛰자. 장로 아, 근데 먹는데 거. 오래 걸려서. 작... 장로 어. 탈 타고 갈까? 잠깐만. 먹는지 확인했잖아. 먹었다. 먹었네 아, 이거 좀. 아야 여기 맞을 너무 많다. 나 아, 우리 다용이야 아니야 장로 때 그럼 싸움 걸지 마. 아, 어 싸우지 야, 마. 오분 동안 아, 싸움 빼자, 걸지 빼자. 마. 빼자. 빠, 빼, 빠질 때까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미드 타간다고? 그럼 나 미드 있어? 어. 어 오케이. 아유 시야자보 시야자고 하자 하나 어, 시야 잡을게. 시야자고. 너무 내려가지 말고. 어. 바론, 바론 본다. 어, 자크 네. 집감, 베이가랑 다 여기 시야 작업한다. 아 여기 민드 내가 민다 그럼. 한명 집갔으니까. 라인 바꿔놓고 이렇게. 이거 막으러 올까? 우리 막아놨으니까. 이거 빼고. 이제 우리 여쪽에 우리 여기 위 이거 이대로 밑 이대로 그냥 밑으로 돼. 베이가 여기 있고 위에 다른 레이드 가도 돼. 가렌 내려광 확인 그냥 여기서 시야 잡자 이렇게 잠깐 시야 확인해놓고 가렌 싸움 절대 걸지마 지금 장로 있으니까 자크 가렌 또, 밑에 가렌 밑에 가렌 어 싸움 걸지 말고 아, 싸움 걸면 안돼 자크 올라온다 애들 밑에 합류한다 아 이거 쌈싸먹기기딱 좋은 구조인데 잠깐 그리고 바텀 라인은 어떻게 바텀 라인 지금 나온 사... 어, 뭐야 다... 잠깐만 뭐 라인 계속 누는 내가, 내가 갔다가 놓칠. 내가 갔다 올게. 저기 다 있거든. 나 자꾸 뛰어올까 봐. 하여 시야를 확인 못 해. 이거 이거 잠깐만 미포 없을 땐 절대 싸우지 말고 어차피 장로 효과 빠지면 싸워야 돼서. 음. 이거 미드 바 보점 들어. 미포 뺏겨서 라이즈가 티크에서 이거 보 무조건 계속 막아어 이거 탑 계속 이렇게 되네. 라인 받아 먹어. 혼자 라인 밀고 있어도 괜찮아. 퇴근 지고 저거 막아줘야 돼. 아프지? 같이 막아줄게 여기서. 가렌탑. 이것도 민다 이거. 가렌탑. 바론 못 치거든? 안 보이면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바론은 시야만 잡으면. 시야 잡 노틸 지금 가, 시야 못치 같이 지금... 밀자. 노틸 위에 있어. 어? 맛있고. <웃음> 존마탱? <웃음> 개 웃기네 리퍼 개 띄면 내가 못 찍힌다? 애들 킹덤 모여 중인데? 어 가렌 가렌, 가렌 탑에, 탑에 있어 탑? 근데 이거 킹덤 모여도 우리가 사이드 밀면 사이드로 와야 되거든? 어 이거 탑 내가 못지킨다어탑 내가 사이드 쭉 밀고 있어도 어, 괜찮을 것같아 아, 이거 이거 막어 이거 이거. 달리오 궁 돌았으면 사이드 밀면 이거 리퍼 못찍한테공 어. 걸어볼래? 아 우리 타워 나갔다 이거 탑이 미포 보이면 공좀 걸어줘 그냥 죽이게 오 위험해 그냥 미포한테만공 걸어줘 나머지는.. 어 맞아 미포 물면 어, 끝나 그래도 탑이 무조건 미포한테 공 걸어줘야돼 이번에 공 있는거 이거 빠지면 안죽어 서로 안죽어 우리 온다 온다 어공 걸어줘 공 걸어 탑공 걸어줘 아냐 우리 숫자가 부족해 숫자 부족해 어 안돼 안돼 어 그냥 이렇게 그냥 어, 뒤면 뒤늦은... 돼 우리는 수, 수가 부족해서 안돼 지금 어어 어,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 잠깐 뭐, 아, 힘드니까 나 물렸다고 다 들어와서 어, 어 갈리오 자네 좀만 좀만 더밀수 있으면 밀어봐 애들 지금 어, 여기쯤 맞아 줘. 좋아 지금 지금 이제 간다 내려간다 갈리 도망갈때 궁으로 어. 빼궁 있으면 아나 궁으로 못 빼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야 빼지 아 맞네 나, 맞네 밀었어 저... 나이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근 안보인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뻔한테 궁아 걸어 나한테 걸어도 돼 걸어. 내가 무섭고 잡을게 나한테 와도 돼 간다 간다 간다 우리 가 타비 궁어와 일로와 그냥 도망간다 도망간다 궁 걸어줘 궁 걸어줘 타비 아 내려갔다 빠졌다 내려가 내려가 서비 다 봐봐 이게 좋은 거라니까 우리 다 같이 안 내려와도 믿음이자 믿음이자 우리 우리 믿음, 맞... 믿음, 믿음, 믿음, 아, 믿음, 믿음, 바로 먹을 애들 다 저기 있는데 그건 한명 자르고 먹는 게 제일 안전해 아, 아 그건 아니야 어알 수가 맞네 한명당 나만 아? 내려가도 갈려 사는 거였거든 우리 싸움 어? 걸 필요도 없고 가렌 어디어 가렌 가렌 밑에 있어서 었 잡아 지금 밑에 믿음이러 아, 믿음이러 어 다... 옆에 스키아도 잡아줘 네 어. 여기 저저 밀고 지금 1분 40초니까 이거 밀고 정비. 나 뒤에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예. 뒤에 봐봐 뒤에 주네 뒤에, 뒤에 베이가 블러도 다크가 나 내가 최대한 버틴다 지금 그래다 어, 아 미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미포 공격 너무 좋다 잠깐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멋지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안 했어. 목소리> <안 했어. 목소리> 자크 서가왜 살려줬어? 이쁘게 <목소리> 삐. <목소리> 보이거든? 아니, 미드 밀어도 <목소리> <미드, 미드, 미드, 목소리> 돼. 아니, 자크 그거 젤리 처리 왜안 하니? 바다에 깔린 걸못 봐가지고 다들 시야가. <목소리> 좀 대기 타도 돼, 대기 타도 돼. 킹드 밀어. 이거 밀고, 아, 지금. 이거 밀고 우리도 정비해. 저기도 어. 정비하고 올것 같아. 어. 아, 잠깐만. <목소리> 밀어, 일단 밀어, 일단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미도한 대만 때리지 때려 때려 때려 I did t h 빼! t I did that. I 다 i d that. I did that. I did that. 밀어 i d that. I did that. I did that. I d 거 d that. I did that. I did t 봐 a 위에 did that. I did that. I did that. I d 명 d that. I did that. I did t 바로 장 밀라고 장로 뚫을거든. 다밀었어 있는데. 장로 나오니까 거, 그쪽 이제 우리 시야 잡고 라인 밀어야 돼. 내가 바텀 밀고 바로, 갈게 내가. 바로 나고 이거 다해가탑 미니언 내가 먹어. 아 이거 탑탑 미니언 갈오가 먹으러 갈 거야?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나 미드 갈게. 나 어.. 확인. 가렌 있는 거. 이거 장로로 내려가 아, 내가 바론 시야만 보고.. 장로가 내가 바론 시야만 보고 내려감 나 바론 시야 내가.. 어어.. 어. 내가 잡을게 내려감 내려감 아 스윙 잡을래? 내가 잡을게 야, 내가, 내가 잡을게 가 저기 있거든? 우리 장로 달려서 먹자 가렌 저기? 이거 네, 내가 어, 바론 치는 것처럼 얘기.. 그거 좀 할게 오케이 나 믿음인다 걸렸고 나 궁도 있어, 있어. 그 우리 이거 장로목은 끝나 그냥 이거 가렌... 치지 말고 이렇게 마주만 박아 탑탑 찍히러 가야돼 탑 가렌이 민다? 근데 우리도 저랑 어그로가 필요할 것 같아 누가 하면 계속 또 밑에 밀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한타 싸움 할때 나도 나꼭 필요하거든 저 어, 미포 여기 있고 탑탑 찍혀와줘 탑, 탑 탑찍혀줘 잠깐만 탑탑 어, 그러면? 야 우리 탑탑 주석은 좋지? 가렌 죽길래? 탑... 가렌 죽이다 근데 내, 나까지 보이면 아마도 용칠 거거든? 거의 나, 다? 가렌, 네. 나 가렌 뒤로 칠게 어. 상대 저기 상대 용용용용아 근데 못쳐 지금 어안칠거 같은데? 치는아나 아... 도망 잘가서 <웃음> 여 비트 먹고여 라인 빨리 밀어야돼 아 지금 100% 먹는다 어 먹고 장로? 있다 이거 장로 갈게 어 장로 가야돼 장로 갑니다 가래또 간다 야 근데 이게 지금 뭐 치고 아, 있는지 아, 아니면 아니 일단 장로부터 봐아 아, 섭네 장로부터 봐야되금 우리 뒤로 가있어 <웃음> 우리의 단점이자 뒤폰온다 이거 걸어가. 잠깐만 쟤네는 4명인데 아 잠깐 다 찢어져있다 우리 미즈, 미즈 밀래? 2명? 다 찢어져있는데 미드 2명 밀어볼래? 3명 있는데 저거? 이거 이거 상대 베이가 밑에 있고 가린 있으니까 우리가 5명에서못짓나다 이거? 아, 우리가 응, 미즈가서 궁 쓴다 음, 오케이 걸어봐봐 이거 우리 다, 우리 걸어봐봐. 우리 다 걸어봐봐 자크 들어온다 자크랑 한, 펜쳐 있는 거 3명이야 공 걸어줘 간다 들어가 어. 근데 자크 있어서 잡기 힘들 것 어, 같아 힘들 걸. 미드가 그금 좋았어. 그리고 바텀 라인 밀자 바텀 라인. 이가 밀고 왔으니까. 싸우 그냥 <웃음> 싸우지 마. 진짜? 지금 정못 먹었잖아. 그 우리가 이렇게 세명 뭉칠 때한 명이 탑밀어줘안 뭉나. 미드가 미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는 계속 누가 민다아 이거 왜 이렇게 사이드 내가 먹고 있냐? 그래, 원래 정글이 가만 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미드랑 그니까 미드에는 바텀이 있고 양쪽 사이드는 탑이랑 탑이랑 미드일까 거든 탑이 바텀 탑이 계속 밀어도 그냥. 아 탑이 탑 계속 밀게 그러면. 우리 어그로 어, 안 잘리니까 그냥 이거 내가 밀게 여기. 음. 아까 전에 갈리오 그 플레이가 좋았어. 그 혼자 밀고 나한테 도망온거어 그게 진짜 나도 배거든 그동안 위에서 이득 봐야 되는데. 싸우지 내려갔어. 말고 견제만 견제만. 아 음. 아. 장로 존나 쎄다 진짜. 니까 미포컷. 아. 미포포 미포 포 죽었어. 괜찮겠 before, before, b e f o r 알았으니까 당연히 싸움 걸겠지 그 e f o r e before, before, 고 e f o r e before, 도 미포 죽였 e before, 어 e f o r e 어 e f o r e b 내가 계속 전전막 할게. 이거 그냥 내가 라인 먹어도 되니까 이거 내가 봄. 우리 우리는 정글이 계속 여기 부서져 만 될까? 여기 여기. 뭐? 바텀을 아니, 제일 못요 제일 못큰 사람이 그냥 한개만쭉 미는 거 어때? 어차피 길이 안 나오면. 아니면 내가 그 많은데 내가 혼자 딜다 넣을게. 아무나 한명 가서 탑 계속 밀자. 갈리오가 밀어도 돼. 내가 그 근처에서 정글 먹고 있으니까 궁으로 그냥 빠져도 돼 어, 갈리오가 아, 밀어도 아, 돼. 잘 나와. 얘들 바로 먹는다. 어. 바로 치긴쳤거든 나 오, 바론 친다 좀... 모여 모여 이거 라인 다 버리고 일단 모여 베이 가보세꺼 어? 그냥 시야 작업인 것 같은데 이거 낚시? 베이 가 아래 있잖아 낚시하는것 같아 저거 이게 나오려나? 낚시면 그냥 여기 받아 먹어? 그냥 시야만 잡아 어. 우리 어차피 싸우면 안돼 지금 아. 봐봐 또 사이드 내가 먹고 있다니까 사이드 먹어도 돼 미드가 음. 사이드를 가주는 게 제일 좋긴 해 어차피 이폴로 아, 난다? 로밍 하기가 딱 좋으니까 내가 존나 단단하니까 그 미, 미드에서 같이 막아주고 있을게 양쪽에 가다가 빤스러니 오면 내가 보세 내가 갈게 오케이. 우리 여기서 그냥 같이 막아주면 돼 저기 미드에 뭐있으니공 쓰면 오나가 어. 이거 이거.. 이거 자꾸 비춰줘 그냥 아 우리 아, 싸울 필요 없어 어물든말 타이 듯한 그냥 얼굴만 좀 보여줘봐 싸울 필요 없어 도발에 넘어갔어 어 미포.. 아잇 미포 미포 마모카이 도망가! 텔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그냥.. 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수밖에 없어 어. 밀어 밀어 밀어 여기 자크 여기 있잖아 나 템이 안, 어, 안 뭐, 나와서 뭐, 밀라고밀라고 이거 왜안 밀어 감감 감.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정도만 밀고 있게. 빼, 밀고 빼. 어. 어, 그거 어차피 어? 지금 자크가 살짝 내려갔을 수도 있거든. 근데 자크랑 1대1하면둘둘다안 죽어. 괜찮아. 지금 나 가. 몸좀 대줘봐. 자크 왔다 살짝 어, 살짝.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 어 대치만 일단. 어안 죽지 아, 서로. 아, 어못 잡아. 자연스럽게. 자크 거기 잡아주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 우리도 대치하고 있고. 어 대치. 몇 명? 이 내가 공만 탑 공만 잘 들어가면 다 잡을 수 있어. 베이가가 탑에 있어. 여기 어. 지금 세 명이야. 지 미퍼 어디 갔어? 응. 미퍼 여기 미드에 있어. 아, 미드에 여기, 아까 여기 전에 뭐 있었는데. 뭐 입이 지금 도뭐 괜찮아. 지금 써도 괜찮아. 미퍼 응. 아, 좀 약간 잡을, 잡아, 잡아주려나? 안돼. 이렇게 것 밀어. 이렇게 밀어. 이러, 이런 식으로. 모덩이 할게, 내가 할게. 어. 그리고 갈리오 잘 밀고 있지. 어, 어 근데 갈리오 이제... 너무 잘하고 있어. 여기 내 있네. 다컷보여 여기 우리 허그로 끊는 중. 어, 자 잠깐 여기 있어 그냥. 나 궁으로 갈수 있다. 미드 좀 한번 해봐 봐. 기 오른쪽에 자크 있다. 여기 이쪽에 어. 어. 미포 미포 너무 입어왔어. 뒤로 가지 마. 그리고 이제 가, 이제 빼. 이제 빼. 잠깐만. 어. 이제 미포가 슬슬 밀어. 억으로 끌고 있으니까 계속 밀어 돼 계속 밀어. 저기 아, 몰라. 계속 밀어서 계속 밀어서. 알고는 있는데 미포가 온 데는가? 잠깐만. 나도 갈게. 갈게. 그냥 너무 쫄지 말고 천천히. 이거 우리가 여기 마크에 저기 저희 어, 저하고 나도 가도, 때까지. 있어, 저기 저고 있을 것같은 아, 크사니 뒤에서 온다. 자크 아, 뒤에서 온다. 아, 아. 너무 쫄 필요 없어. 근데 그거 미드 아, 싸우지 저거. 마. 지금 우리가 지금 바텀 밀고 있을 때됐다나물렸어 자크한테. 어 아, 그렇게 견제 어, 좋았어. 자크, 그크 자크. 자크. 자크. 들어가게. 미포 우리가 못 보게. 진짜 이거 미디어 정리용이거든? 어, 잠깐만. 아, 존나 쎄다. 진짜 아니나존나도못썼어 어? 방금 내가 뭐 잘못 봤나? 아, 내가, 내가 이상한 그런 거야. 아, 미안하다. 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이거, 이거 젤리 때려, 젤리. 내가 지금 두명 데려갔거든? 젤리 아 패, 젤리 패. 그렇지. 빼, 빼, 나이스. 빼. 빼, 빼. 아, 나, 나 물렸어, 나 물렸어. 자, 수호천사, 수호천사 있다. 밑평 올라가니까 그냥 빼면 아, 돼. 좀 도와줘! 삽이 어, 좀 도와줘. 일로 빼, 일로 빼. 일로 아, 빼. 그쵸, 빼, 빼, 빼, 그쵸? 쭉 빼. 미안해, 미안해. 아, 마오카이 쭉 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냥 빼면 살아. 잠깐 세 명이 없잖아, 우리가 안 되나? 그리고 그러면 계속 또 바텀 밀어주면 안되나 이거? 제가 아, <웃음> 그거 좋아하는 백두프라니 미데 밖에 안 계속 우리 없다 생각하고 계속 그냥 미는 게 나을 것 같아 바로 먹을 것 같은데 얘네들? 우리가 더 많은데? 자크가 없어 지금 자크 없어서 시도하기도 그래 미포랑 가렌밖에 없어서 괜잖아 우리가 장노 말이야. 장노 시야 잡는다 장노 시야가 너무 많다 돌아 있어아나 시야 야! 장로 3만 먹어거 처음이야 50분인데? 은신들더라 <웃음> 우리가 용을 뭐, 빨리 먹었어 뭐? 용 먹을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 이거 우리 장로만 먹으면 솔직히 이겨 이거 여기 시야 잡을까? 어 시야 좀 조심히 잡어 위에 가렌 드어온다 아직 이 어, 기다려봐 살려봐 나집 집 갔다 바로 이뻐 오. 집 갔다 이거 가렌, 가렌 싸우고 걸어 아니 아니야 자꾸. 자쿠... 가렌, 가렌 싸워, 걸어. 싸워? 아, 무조건 가어 이거 가랜 가렌 싸우지마 견제만 할게 너딜안 나와서 싸움 걸면 이겨 아니야 가렌 쎄. 가렌 아 근데 내가 해? 내가 더 쎄, 내가 더 쎄. 나 진짜 질 쎄. 왜? 아 이거 상대방 없는데. 아니면 어, 이거 보오 야, 가 잘못 떼었다. 맞아. 맞아. 면 장로 파이이거 내가 아래쪽에도 잡아 줄게. 와, 덥. 내가 <웃음> 어, 미드 미드 한번 뭐 이거. <웃음> 네. 이거 우리 미드가 3미앞 아, 계속 밀어주면 안 돼. 저거. 쟤네 지금 많이. 라인 밀고 나서 우리 못 먹게 할 속셈이거든 이거. 아, 아니 깜짝이야. 이거 탑이 미포 걸어주면 죽여 죽일게. 한번 걸어주면 이겨. 어. 오케이. 우리 라인... 지금 만들어. 아까 가까이 에이, 붙었을 때. 가까이 근데... 붙었을 때. 어, 가까이 붙었을 때. 코를 보면서까지 용 먹을 필요는 없어. 진짜 우리 아까처럼 다 죽으면. 어. 지금 지금 지금 가능해? 지금 아니 안돼. 자꾸 우리 오대오. 오더를 오더를 거. 좀 따라줘. 아, 아 좋겠다. 어. 아, 너무 싸움을 안 거니까. 미안, 미안. 야, 뒤에 미포, 여기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개피, 미포, 개피, 미포, 개피.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나포 미포, 좀 아. 아 미포, 아. 어, 어, 대포 어, 네, 어, 미포, 피포 미포, 미포, 미포, 아야 미포, 좀포 미포, 나포 미포, 좀포 미포, 미포, 미포, 미다 미포, 거포 미포, 미드 미포, 밀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 미드 밀어. 되게...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솔룡 가능하 사람 솔룡해. <웃음> 장수는 모르겠고, 그냥 이거 밀면 이길 것 같은데, 나. 미드 미러 미드 미러 미드 미러 어, 미드 이거, 이거 쭉 밀어, 쭉 밀어. 어, 미드 이겨. 가, 이렇게 삐아. 그 바로 잡으면 돼, 밀다가. 쟤네 늦게 태어남. 지금 빨리 다 밀어야 돼. 놀라, 빨리. 밀어, 밀어, 밀어. 내가 앞에서 켜놔. 무조건, 무조건 다 밀어, 무조건 다 밀어, 무조건. 무조건 밀어야 돼. 삼 걸어도 돼 상대방 세명 없어 상대방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걸어 걸어 오, 나오는 대로 잘라 공공나 써도 돼어공 이렇게 써음 공으로 밀어 밀어 삼 미로 삼 미로 삼 미로 빨리 삼 미로 삼 미로 삼 미로 삼미이게 п